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12회 화요일 방송 대분류 특이 패턴입니다. 어, 어제 월요일 날 자료를 못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 일찍 자료를 올려드리는 건데요. 어, 이따 밤에도 또 어,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1012회 유튜브 방송 내용은요 토요일 날, 어, 1011회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자료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오전에 대분류 특이 패턴을 올려드리고요. 이따 밤에 다시 어, 시간을 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12의 대분류입니다. 어, 이번 주도 역시 3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어,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아,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3그룹이 이번 주도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벨란 카페는요. 그래서 3그룹도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필터 범위를 1에서 4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물론, 어, 전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별난카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여기가 필수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2월수와 2월수로 나눕니다. 어, 이 2그룹도, 어, 이 그룹은 3개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여기서 3중복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어, 여기 없으면 이중복 기타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시면 편할 겁니다. 그다음에 어, 3 그룹도 세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삼중복 이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이3 그룹도 우선 삼중복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이중복 어, 또 없으면 기타 이렇게 보시는데요. 어, 참고로 이 기타가 지금 현재 4년멸 중이에요. 그래서 어, 출하 시기가 임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는 어, 이 기타를, 기타, 3번, 14번, 24번, 33번, 요거 한 번, 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어, 이, 앞으로 1, 2주 안에 여기가 필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주에 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 지금 현재 4연멸이에요 사연멸이면 출할 시기가 된 거거든요. 어, 그 다음에 2월수가 지금 장기연속 출하고 있어서 2월수가 이제 또 전멸할 시기도 이제 가까워져 가는데, 어, 아직은 뭐 그렇다고 해서 어, 타이 기록이거나 신기록인 건 아니에요. 음, 그렇지만 이제 2월 수도 주의는 하셔야 될 겁니다. 요 근래 어, 몇 주간 막두 개씩 막 나오고 막 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멸할 시기가 임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특이 패턴 첫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지난주에 흐름을 이어왔죠. 지난주에 한 수출을 해서 1번이 지난주에 출했습니다. 그래서 구연속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번 주는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출을 하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아, 퐁당퐁당 구연속인 거예요. 어, 내수입니다. 어, 이 내수일 때 어, 13연속까지 간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10연속 9연속, 10연속, 11연속,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 어, 추리를 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어, 이게 이번 주에 어, 이게 전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이번 주에 추를 해서 이제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어, 특이패턴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특이 패턴 첫 번째하고 흐름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 이번 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면을 하면, 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제 이번 주에 처음 로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어, 7연속 내지 8연속에서부터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 지금, 어, 이번 주에 또 올리자마자 또 상황이 종료될 수 있으니까 주의는 하시되, 여기에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현재 8연속입니다. 대장수는 30, 32, 33, 36, 41 이렇습니다. 이건 다섯 수가 되기 때문에, 어, 출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죠. 아, 다섯 수입니다. 네 수하고 다섯 수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더 많은 거지만, 어, 그래도 이 흐름에는 상당히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음, 이번 주에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까지로 대분류는 마치고요. 어, 필출 3스크럽 자료도 필요로 하신 분들은요. 어,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화면 아래에 어, 필출 3스크럽 어, 바로가기 어, 거기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따 어, 밤에 다시 자료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